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부평 퀴즈 신년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현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우차사 배그맨 재훈재훈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예또 이게 또 유튜브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익숙하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2021년 부평키즈 신년회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씨. 어떤 이유죠?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드시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쵸,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방식으로나마 이 부평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음.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민들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런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야. 부평도 많이 알고 퀴즈 선물도 받아가고 참 일석이조의 재미난 퀴즈 신년회입니다 예. 이 부평 퀴즈 신년회는요 부평구청이 부평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총 11문제고요 부평 미군기지 반환 또 문화도시 정책 그리고 지명 유래 등에서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어, 정답자는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게 되니까요 아 어, 근데 이게 무작위로 추첨을 하더라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저희가 오늘 총 객관식 11문제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출제하는 퀴즈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네이버 폼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19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퀴즈의 정답을 아신다 하시면 네.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일단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블루투스 이어폰 야 비싸죠 네 <웃음> 있습니다 비싼 거 하나 예. 그리고 커피 쿠폰 도너츠 쿠폰 그리고 치킨 피자 쿠폰까지 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다양하고 참 비싼 것도 있고 아, 이거 정말 퀴즈 신년에 참여해볼 만한데요 아또 어, 정답자 공개는 또 언제 하냐면요 2월 24일 부평구청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가 됩니다 어 또한 도너츠 쿠폰 다섯 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갑자기 즉석 퀴즈를 막 내니까요 그걸 맞추신 분들께 도너츠 쿠폰은 막 싸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끝까지 퀴즈 신년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평구청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퀴즈 신년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저희가 정답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어, 네이버 폼에 여러분들이 아는 정답을 꼭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네. 즉석 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 늦추지 마세요. 아 좋습니다. 예, 즉석 퀴즈 다섯 개 나가는데요. 좀 도넛 쿠폰 상품으로 드리고 이 담당자는 이 공무원님이 이제 그 댓글을 보시고 그렇죠. 첨물해가지고 무작위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문제는 제가 내고 재훈 씨가 보기를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1년 부평구의 구정방향은 안전, 경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속가능 1 1번과 도시재생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보원사업을 포함하는 마지막 구정방향은 무엇일까요? 1번 도심재개발, 2번 신도시건설, 3번 도시재창조, 4번 일등도시건설 정답을 맞춰주세요. 예, 아, 이렇게 또첫 문제를 듣고 나니까 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러신가요? 저는 뭐 부평에 살진 않지만 그냥 옆에서 봐도 아, 이거는 딱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렇게 쉬웠나요, 문제가? 네. 아, 이거는 헷갈리지만 오... 않으면은. 그리고 또 이게 또 디테일한 건데 제가 보기를 내면서 조금씩 톤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아, 강조를 어, 하시는 군예요 강조도 조금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때쯤 제가 페이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 이건 정답이 아닌데 제가 막 톤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어찌 됐든 간에 잘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씨가 지금 이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퀴즈는 일단 좀 어려워야죠 저는 약간 퀴즈쇼를 여태까지 보면서 누가 봐도 정답 막 뻔한 정답 있잖아요 음. 아 여러분들 오뎅은 한국말로 뭘까요 하고 1번 목, 2번 어묵 이런 어. 난 쉬운 문제는 아 저걸 왜 퀴즈를 굳이 할까 어. 그냥 상품을 나눠줬으면 될걸하니 어. 이제 좀 퀴즈쇼가 좀 난이도가 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1번 문제는 조금 네. 쉽긴 했어요. 사실 좀 어떤, 쉽긴 쉬웠습니다. 네, 어떤 퀴즈든 1번은 사실 그냥 보너스처럼 여러분들께 그냥 드리는 문제였거든요. 1번은 아, 워밍업을 좀 해드려야죠. 만약에 그냥 어려운 걸 내버리면 1번에서 꺼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 난이도면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가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평구는 일월칠일 정부가 지정하는 땡땡 도시에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부평구는 오 년간 최대 백구십억 원을 투자해 부평구민의 일상 속 문화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땡땡 도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번 성장 도시 이번 문화 성장 도시 삼 번. 하도시 4번 4차 산업혁명 예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아 재훈씨 이번에 좀 페이크가 들어갔나요? 이번에 페이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좀나좀 좀 아. 솔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서도 이거 정답이에요 라는 느낌에 제가 톤을 좀 구사했던 게 아닌가 음... 근데 이거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들 다 들을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혹시 악플이나 이런 거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훈씨 말 잘하셔야 돼요 예, 댓글에 여러분은... 지금 아 지금 아까 분명히 페이크를 쓰겠다 했는데 네. 사람들이 더 이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검색창을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빨리 검색하셔서 검색하다가 또 부평이 또 새롭고 신기한 걸또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검색하다가 부평이 되게 좋은 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내일 놀 수도 있는 거고 음. 여러분들한테다 기회를 주기 위함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씨가 이렇게 제에이은뜻해를이있는해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요이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서이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해부터 출산지원금을 게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째를 낳해면 50만원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드리는 출산 지원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1번 10만원, 2번 30만원, 3번 15만원, 4번 200만원. 정답을 맞춰주세요. 예, 아, 이렇게 또 출산 지원금까지 또 부평구청에서 또 이렇게 챙겨준다고 하니까. 아 자꾸 부평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지네요 저는. <웃음> 정말요? 예, 왜냐하면은 뭐 서울은 제가 서울 살고 있지만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이걸 진행을 하면서 부평 구청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돌보는지 몰랐습니다. 부평 구청 사랑합니다. 아 그럼 재훈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재훈 씨가 만약에 네. 첫 아이를 출산을 한다. 네. 재훈 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출산을 하면은 네. 과연 얼마 정도를 아 지원금으로 받으면 내가 둘째, 셋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아... 수 있겠다. 솔직히요? 네. 솔직히 저는 몇억 단위로 받고 싶죠. 이제 나으면 아, 첫째, 이제... 첫째부터? 네, 첫째부터 이제 잘 키워라 하면서 음... 이렇게 두툼한 돈으로 잘 키워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면은 그래도 아기도 기저귀도 사고 음... 또 분유도 사고 또 옷도 하나 꽃가옷 같은 거 이쁜 것도 사주고 할수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 은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첫째는 100만 원, 그럼 둘째는? 둘째는 한 50만 원? 반띵으로 뭐 어, 둘째 금액이 네. 더 줄었네요 그렇죠, 이제 첫째는 축하의 기념도 있고 오. 와, 너, 너도 이제 아빠, 엄마들이랑 니네도 하면서 딱 그냥 큰 돈을 주고 음. 둘째부터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솔직히 준다는 게 중요하죠 안 주는 나라도 너무 많은데 이 부평구청에서 또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 여러분들을 굉장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진짜 출산율 큰 문제잖아요. 저희가 아, 그쵸, 그쵸. 대한민국의 노령화도 사실 심각하고 네,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산을 좀 이렇게 이렇게 북돋아할수 아, 있는 그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많이 네, 있었으면 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있으면 또 우리 신혼부부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그쵸. 또 아이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아이를 낳고 힘들게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또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출산율에 참 많이 이렇게 희생을 한 우리 부평구청,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저희가 즉석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한번 내주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즉석 퀴즈. 이행시만 한게 없습니다. 아, 즉석으로 이행시. 그렇죠. 야, 이건 퀴즈보다는 약간 순발력과 센스를 그럼요. 좀 보는 거네요.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거죠? 제시어는 네. 여러분 당연히 구평이죠. 구평으로 이행시. 자, 그럼 우리 일단은 문제의 출제자의 한번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평, 아, 이행시 준비가 됐나요? <웃음> 준비가 한, <웃음> 네. 한번 해볼게요. 구! 부자 되고 싶다. 평! 평소보다 더. 와. <웃음> 괜찮나요? 어, 이 정도 센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컨택하시는 분이 정답을 컨택하시는 분이 어 굉장히 좀 센스 있는데 하면서 초이스를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 댓글 창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부평 이행시를 올려주시면요 저희 네. 담당 공무원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시고 아 진짜 기발하다 아, 신선하다 그렇구나. 참신하다 네. 이런 분을 채택하셔서 뭘 드리죠? 아 저희가 도도2 쿠폰을 바바바로0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0시 센스있게 짓는다고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메일 주소를 또 남겨줘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이제 쿠폰을 전달을할수 있으니까요. 꼭 메일 주소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근데 재훈 씨. 네. 재훈 씨도 이제 하셔야죠. 저만 할0 없죠 죠바 네. 바로 겠습습다부 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 평범하게 살0 0습니다 여러이 평... 정도만 돼도 우승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는 아이디어보다 음. 아마 훨씬 더 좋은 음. 아이디어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도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서 저랑 홍연미 아나운서 중에 어떤 게더 괜찮았는지도 좀 남겨주세요 평가를 그래도. 아 그렇죠 평가 네. 받아보죠 저희가.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이번에 보실 영상은요 2020년 부평구 10대 뉴스입니다.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참여자 수 1,510명이 설문지 배포 취합 방식으로 참여해주셨는데요 10대 뉴스에서도 즉석 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예, 2020년 부평구 10대 뉴스 어떤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해봤습니다. 보시죠 부평구 10대 뉴스입니다 1위는 민방위 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알림톡 또는 문자로 고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이 10위에 선정됐습니다 9위는 5개 학교와 부설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 및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운영 8위는 각종 분야 수상으로 우수기관 인증이 8위에 올랐고요 7위는 부평구 보건소 인천시 최초 치매인식개선 블랙길 조성 6위는 부평풍물대축제 비대면 개최가 선정됐습니다. 5위는 인천 최초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 1월 개관 4위는 부평구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부평이음 발행 3위는 부평구 도심 속 물과 숲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길 부평 블랙길 조성 2위는 부평구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총력 대응 및 부평구의 코로나19를 이겨낼 온정이어자가 선정됐고요. 대망의 1위는 8십일년 금단의 땅 부평 미군 기지에 채워진 자물쇠 풀리다가 차지했습니다. 예, 살기 좋은 부평구에서 2020년 정말 많고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 저는 코로나 19로 우리 지친 구민 여러분께 휴식을 주는 요또 부평 둘레길 조성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실제로 부평 둘레길을 종종 가거든요. 정말 네.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아, 좋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뉴스를 네.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요 그 부평 미군기지에 채워진 자물쇠가 풀렸다 이 뉴스가 음.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야, 참 2020년에도 우리 부평에서 참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 2021년에는 어떤 또 재밌는 일을 벌여가지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지 기대가 참 큽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순간이 왔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셨나요? 저희 이제 즉석 퀴즈를 네. 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방금 보신 2020년 부평구 10대 뉴스 2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즉석 퀴즈는 댓글을 가장 빨리 다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작년 2월 갈산역 남광센트렉스 1층에 문을 연 청년활동 공간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유유기지 부평, 2번 비밀기지 부평, 3번 유유상종 부평, 4번 우리기지 부평입니다. 정답을 달아주세요. 네, 재훈 씨 혹시 이번 문제 난이도 네. 어떠셨나요? 이번 문제 저는 아까 2번부터 살짝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차라리 이행시가 훨씬 쉽고 편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제들은 상당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혹시 어. 재훈씨 너무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 네. 언제든지 힌트를 요청을 네.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부평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실 것 같아요 힌트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극강무도한 <웃음> 난이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1월 부평구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에서 문을 연 곳인데요. 단돈 500원이면 하루종일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싸다싸 독서실 2번 500원 공공독서실 3번 새뜰마을 독서실 4번 부평이동 독서실입니다. 정답을 달아주세요. 야, 근데 이 500원에 하루 종일 이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네요. 서울은 좀 가격들이 좀 나가거든요. 그래도 몇천 원씩은 내야 되는데 500원이라면 우리 부평에서 굉장히 우리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도시네요. 여기는. 그러면 재훈 씨 실제로 학창 시절에 네. 독서실 다녀보셨죠? 아, 저희 동네에는 산소 독서실이 있었어요. 산소가 이렇게 나오는 독서실인데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이 산소가 나오니까. 갑자기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산소가 깨끗하니까 그래서 숙면을 취하다가 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마케팅에 실패한 독서실이네요. 아, 그렇죠.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자고 있어요, 들어가면. <웃음> 공기가 좋으니까 애들이 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 독서실은 보기 없었죠? 예?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다음 문제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부평의 여러 동중 십정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십정동은 옛날 지명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다음 중 올바른 유래는 무엇일까요? 1번 정씨 열명 2번 친구 열명 3번 바위 열개 4번 우물 열개 정답을 달아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 문제 출제를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아, 예의 씨가 너무 웃겨요. 아정 씨가 그런가요? 10명이라서 십0종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재개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십0종동 <웃음> 그럴 예.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아, 근데 이게 또십0종동 근데 너무 쉽게 정한 거 아닌가, 이거. 술 먹고 정한 거 아닌 이상에서는 십0종동이 어... <웃음> 어떻게 정 씨가 10명이라고 도대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힌트 네. 필요 없는 문제인가요? 이거는 힌트 없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들이 말도 안 되는 보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평구 보건소가 최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의료진과 접촉하지 않고도 진료받을 수 있는 클리닉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안전 클리닉 2번 감기 극복 클리닉 3번 호흡기 전담 클리닉 4번 코로나19 클리닉 정답을 달아주십시오 어 문제가 후반부로 가니까요 네. 이 난이도가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검색을 안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걸 다 달달이 외우고 있는 분은 아마 부평 여기 구청 직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연 그럴까요? <웃음> 상당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제가 좀 드릴게요 여러분 네 힌트를 좀 주세요 코로나19와 되게 유사한 증상이잖아요 네. 코로나19가 재훈씨 어를 통해서 감염되죠? 이 숨쉬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웃음> 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을 거쳐 81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가 있죠. 바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인데요.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에게 개방된 날짜는 2020년 몇월 며칠일까요? 1번 1월 1일, 2번 10월 1일, 3번 9월 9일, 4번 10월 14일 정답을 달아주세요. 예 벌써 이렇게 여덟 번째 문제까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현미 아나운서께서 이 다시 한번 정답 작성 요령을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하단에 있는 요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9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저희 방송이 다시 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돌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예, 우리 아직 쿠폰 많이 남았잖아요? 보너츠 어, 쿠폰. 그럼요 예, 문제 나갈게요 부평의 슬로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보너즈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래도 어 그냥 막 달면은 부평 슬로건은 솔직히 쉽잖아요. 그렇죠. 선착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요 부평구 소식도 듣고 진짜 저희가 마련한 이런 선물 꼭좀 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VCR 볼 차례입니다. 2021년 부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달라지는 부평 VCR 보여주세요! 2021년 달라지는 부평 출산지원금 지원을 1월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상공역을 개통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1월 시행합니다. 예, 2021년 보평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솔직히 모를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상세하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솔직히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웃음> 네, 그만큼 부평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우리 홍현미 아나운서는 이 부평에서 이렇게 퀴즈를 내다 보니까 부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평이요? 사실 저는 네. 이제 부평에서 아 잠깐 이제 홍보를 잠깐 해도 될까요? 아 어, 갑자기 홍보를 해? <웃음> 즉석 홍보네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네. 부평에 주간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어... 부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주일치에 그 뉴스를 네.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뉴스를 아마 꾸준히 보셨 오늘 퀴즈 정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뉴스를 진행하면서 네. 아, 부평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참 이런 부평에 사시는 구민들은 참 복받았다 행운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아그 그 뉴스에 나오세요 직접?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부평 홍보 아니고 본인 홍보이 아니죠. 것 같은데. 부평 홍보입니다. 부평 홍보입니다. 예. 여러분, 부평 뉴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예, 부평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홍현미 아나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갑자기 또 즉석 퀴즈를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청하신 영상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 아까 거기선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상관없이 이번 문제도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긴장 박자 가시고요. 빨리빨리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부평구를 상징하는 캐릭터의 이름은? 이름은 두 개죠, 두 개. 맞추시는 분들께 여러분 도축 쿠폰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힌트는. 음, 귀엽습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네 점점 퀴즈가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귀를 쫑긋 눈을 번쩍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에도 네이버 폼 링크로 답변을 남기는 거겠죠? 네 여러분 문제 드릴게요 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9월 O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인데요 부평 미군 기지를 주제로 부평구민의 삶과 음악을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인기를 끈 이날치가 출연하기도 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역사와 문화를 담은 캠프 마켓 2번 81년 캠프 마켓 3번 안녕 APO 901 샌프란시스코 4번 캠프 마켓과 문화도시 부평 정답을 달아주세요 야,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사법고시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이런 난이도를 누가 도대체 낸 건지. 아, 이거는 제... 진짜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 이거 문제 내신 이 공무원분은 이 문제를 내실 때 자기만 아는데 이걸 다 안다고 착각을 하시고 이렇게 막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보기를 제가 봐도 모르겠고 정답을 들어도 잘 고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극강무도한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요. 재훈 씨극강무도하다니요 아, 근데 이게 또 검색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 여러분, 네. 부평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든 모든 걸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또 부평과 좀 친해지시라고 또 그런 거 기쁜 뜻이 깊은 있는 거 같아요. 그 그런 담당 공무원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알아주세요. 혹시 공무원분들 참 포장을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네. 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검색하셔서 부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또이것도 검색했다가 또 이것저것 보다 보면 또 부평에 관심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부평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게 저희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열 번째 문제입니다 올해 25회를 맞이한 부평구의 전통 최대 축제인데요 부평 두레놀이의 전통을 기반으로 매년 가을 부평을 풍물로 뒤덮는 축제입니다 작년 비대면으로 개최했던 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부평풍물 대축제 2번 부평두레축제 3번 부평사물놀이축제 4번 부평농악대축제 자, 이 문제도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실 재현 씨, 네, 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문제를 들으셨으면 아마 정답도 쉽게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번이 어렵기 때문에 10번 정도는 여러분께 조금 보너스처럼 네. 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 근데 너무 힌트를... <웃음> 너무 많이 주시는 것같아가지고 음, 혹시 그런가요? 힌트를 조금 줄여서 지금 너무 부평 국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어... 문제를 좀 어렵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렵게 가볼있요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과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캠프 마켓을 비롯해 캠프 그랜트, 타일러, 헤리스, 하이에스 등 미군기지가 참 많았는데요. 1973년까지 미군부대 지역과 인근 지역을 하나로 모아 땡땡땡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땡땡땡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코만도, 2번 캐스컴, 3번 에스컴, 4번 부평역. 정답을 맞춰주세요. 야 이거 보기가 4번이 네. 갑자기 영어다가 에스컴 했다가 부평역 아, 에스컴 했다가 갑자기 부평역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일단 너무 쉬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살짝 봤을 때는 이거 뭐 검색해도 바로 나오고 재현 씨 정답을 아시나요? 아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 살아도 이걸 알것 같아요 이 정도 어, 정답은 제가 뭐 부평은 솔직히 지하상가도 많이 놀러 가봤고요 부평에 또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술도 많이 마셔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오다 가다 몇번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답은. 저는 사실 재훈 씨가 정답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약간 뽐내기용인지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이 퀴즈를 맞추신 분들한테 어떤 선물이 나가는지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번더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요.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도너츠 쿠폰 그리고 치킨과 피자 쿠폰 커피 쿠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비싸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열한 문제 모든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구민의 꿈, 부평의 길 미래를 볼수 있는 부평 홍보 영상 함께 보시죠 내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사업가 <웃음> 이지만돈 공간 모두 없구나 걱정 <웃음> 마라 부평구에 가라! 어 갈게요! 근데 왜세 손가락으로 가라키죠? 첫째, 교육이지 부평! 장소부터 사무기기 모두 써! 우와! 둘째, 청년창업 재정 지원 통 걱정하지마! 이렇게나 많이? 마지막, 중소기업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잡아줄게! 뭐 이리 봐라! 운중하이상 집도 부평!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여 지금 부평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이 시작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이 탄생한 곳 넘실넘실 가락에 맞춰 흔들고 덩실덩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곳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예술의 도시 흥과 신명이 넘치는 즐거움의 도시 여기는 문화도시 부평입니다. 음악으로 기약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음을 흘리는 멜로디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곳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 일상 속에 흐르는 음악 음악과 문화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곳 여기는 문화도시 부평입니다 주민과 함께 위메이크 부평 네, 예, 이렇게 2021년 부평구청 퀴즈 신년회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 저는 사실 부평구를 정말 사랑하는, 네. 네. 어, 국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네. 오늘 되게 뿌듯했어요. 아. 그 부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네. 제가 이 부평구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굉장히 오늘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정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웃음> 그래서 되게 스스로 아,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약간 어깨가 살짝 좀 으쓱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재훈 씨는 어떠셨어요? 아, 예. 저는 일단은 뭐 부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하상가 이럴 때만 잠깐잠깐 잠깐 와봤는데 또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부평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니까 어, 참 제가 여태까지 부평에는 안 살아봤지만 참 살아보고 싶다 왜냐면 이제 부평구청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런 또 재미있는 퀴즈쇼도 또 이어간다는 게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소통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따뜻한 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신혼집은 부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여러분 캡쳐를 하셔서요 나중에 네. 재훈 씨 신혼집이 과연 어디로 네, 될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재훈 씨 다음엔 지하상가 말고 네. 좀 지상으로 아예좀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음지에 <웃음> 네. 있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한 부평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부평구청은요, 여러분들이 부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지금까지 부평구청에서 준비한 2021 부평구청 퀴즈 신년회였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